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함께 언어가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하신다. 아멘합시다. 네, 네, 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결지도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 하신다. 또 집에서 침실에서 일어날 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왕이 유대왕 유라, 여호사밧왕이 정치가 잘 해보고 편안한데, 갑자기 이렇게 연합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예? 연합군이 여호사밧을치려고 저기 어디 와 있는데, 음? 얼마나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이때에, 정말로 천치가날벼 같은 이런 소식을 받은 여호사밭 왕이 힘으로도 안 되고 너으로도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적군들이 온데 연합군을 당연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얘 예, 오늘 호기와서말하기여호사밭 왕이요 지금 당신을 치러 온다고 연락왔다는 사실을 보냈다는 의미죠그 당시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는 전쟁 한전에 행복을 하면은 왕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법이. 만약에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 왕의 목을 쳐고, 높은 사람들 목을 쳐가지고, 이 병, 군인들 사회를 사들이기 위해가지고,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허리 띠에차고 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길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나라면, 오늘 은 선도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민생각을 하다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깜깜한 일이 낮추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오늘 바로 여사밭 왕을 그리면서 오늘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데는 먼저 하면서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호사 며싶어예요 검식을 선파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분이 연합, 코앞에 와 있는데 검식을 선파인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가 또이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두렵죠. 자기 주민문 앞에 있고 또 한나라 왕으로서 온 국민들의 응? 국민들의 복수도 챙겨야 될 만한 어? 자기 가족도 자기부터 목이 잘리는 판인데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이럴 때에 결단하는 믿음반 한드시 오늘 여호사와 시에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디서 답이 나온가만면 이렇게 금식후 매달렸더니 15절에 가보면 1 4절 보면 여호와의 신이 해준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의 입을 이마했 전에 저는 아삽 자손 마태의 현손이요 아벨의 정손이요 부나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들이라 참 족보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런데 아 아하시엘의 가는데 온 유다와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여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웃음>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검식을 수급하고 검식하는데 아시엘이라는이 자를 통해 입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 백성들아 교소하이여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너네들은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급한 것을 급한 대으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급할 때 와서 기도해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와서 기도해요. 문제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 참 진짜 응? 믿는 사람인데 대부분큰 문제가 터지면 새벽 기도 나오고 와서 검식하고 야단들 갑니다. 그럴 때, 좋을 때좀 잘하는 게참좋은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검식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기적같은 일이 하늘에서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하시아의 입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덜을 지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하거나 워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너네 집의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냐?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고 나를 싫어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 사슬 생활 하다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교 직을 물려 주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고 싫어 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내 아들이 내 자리를 차, 차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게 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니고 나를 신하는 것이다 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왕 너을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내는 죽음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보면은 이이 이 전쟁이 너희의 속성신으로 나에게 속했다. 네 문제가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제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부른다 라고 내가 내 무너지면은 누구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기 때 그렇 때문에 먼저 권나라와그의를 그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내가 감고가는 것을 더 넣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성경에 이 땅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20절에 가보면 이 백성들이 일찍 이 일어나서 너보주 죽일로 나하니라 나한테 요사밧이 서서갈 때 유다 예비살렘 거빛느라 내 마음을 덜쳐라 너희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이 살리라. 그는 지대로 실리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딜 나갑니까? 지금 전쟁터로, 전쟁터에 나갔는데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고, 찬양들을 꾸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처음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서는 지금 창작 칼을 들고 있는데, 어? 이 쪽에서는 예복을 입고 차 l 을 입고 e challenge, challenge, c 하 a l l e n g e c h a 사 l e n g e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challenge, c h 면 l l e n g e 면 h a l l e n g e c 이 a l l e n g e c h a l l 가을가 e 일 길을 가다가 n 가 e 을 h a l l e 일길 e challenge, c 가다 l l e n g e 이제 잘못하면 죽이게 되죠그때데 아, 사막길을 가다가 와 나무가 쑤 푸놓고 있는 오아시트를 하나 만납니다. 응? 라마를 모세와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목마르고 무슨 내가 죽이 되었을까? 모세고 모인이고 다 젖혀 놓고 젊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냥. 그산일 동안은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관통 속에다가 가서 그냥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냥 물을 마시면 마시고 나서는 뒤로 쳐서 빨랑, 빨다알아들어빠지는 거예요. 네. 나이에도 굉장히 그 동물들이, 원충들이 차고 거기 가서 싸놓고 마시고, 싸놓고 마시던 그 독을 다 마시던 거예요. 네. 우리가 급하면은요, 그 지도도 안 보이고, 목사가 안 보이고 하는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수단과 바쁘고 안 가리고 하려고 하죠.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덮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응?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16절을 해보면 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다 저희가 서식 호기로 말리하고 올라오리니 내가 그 골창기 은기 여주 앞에서 만나리니와 전쟁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느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네 저희를 마주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사과 신 몸을 굽혀 얼굴을 대게 되니 오유다와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께 없더러 경대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하고 나가지고 경배하고 나가지고 그아타순과 보라타순에게 속한 레비사람는것 서서 심히 컨트롤로이스라엘하나님여 여와를 찬송하니라 하늘이야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그 해도 나요.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이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성도님들이 정말로 신앙에 처음 있는 신앙들은요. 인 기뻐 찬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체험이 없으면 은 교회를 끌려가는 것도 없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참 힘든 신앙생활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모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하느님서 일이 일어나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일는데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 그랬는데 주춤, 주춤하고 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속에 왔는데도 이게 진짤까 아닐까 진짤까 아닐까 이거 하다가 응답에 응답을 그냥 넘,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험망해요. 열쇠 돌척해 올라 올라 온 것까지도 하고 구경하라 그랬고 너희들 싸울 것싶다고 말했는데도 오늘날 신도님들이 나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이것까지 해주세요. 네가 가라면 가 발끝으로 옹기종역사이 일어났는데 여단강물이 아무도 치르지 못하고 보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저 사람들이 먼저 쓰러져는 그래서 우리 눈에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날에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다면 생각해보십시오. 걱정하지 말라이싸움도 어때?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너희는 하무리 이거 어깨동무 하란 말입니다. 어깨동무 하고 구경하란 말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산 있다가 하나 싸가지고 이기면은 네가 전쟁에서 이긴다니까 두려운이? 내가 싸우겠다 너네들 항원을 기르고 부경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단계에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과연 찬송이라 할까요? 할렐루야 하고 응? 정말 찬송하면 손뼉치며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하늘로 왔다가 천 일로 떠나 죽어도 싫습니다. 불평을 엄마 하면 은 아이고 잘됐구나 하고 거기 들어 겁을 먹으면 전쟁에는 지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니다 오늘 정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2 2절에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 산사람을 치기 하심으로 저희가 폐하였으니곧 암흥과 봉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밀할세 세일 거민은 면허 후에는 저희가 피차게 살려하였더라그러야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싸우고 만드 저들끼리 연합군이 와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고 승인은 유다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시골 상, 상례집에 가면 요 지금도 아마 우리 시골에는 이 상례를 하는 것같아요으면은 상례 집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큰 새끼 줄을 하나 내니다 그리고 음뭐 이쪽에 이 열, 이 어떤 때는 여섯 명, 어떤 때는 여덟 명이 옆이고 한 사람이 풍경을 두드리는 것을 갑니다. 네. 가다가 좀 안한 나무가 있으면은 그 앞에서 서, 그 앞에서 서 가지고 옆으로 발을 뻗어 옆으로 와와 옆으로 섭니다 그러면은 마상주가 가가지고 또 누나가 가가지고 형이 가가지고 또 새끼줄에다가 돈을 꼽아주면 또 이렇게 한바꿈씩 돌아가서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다가 또 조금 간다 돌아가으면 그것도 또안 건너가 못 가겠네, 못 가겠네 하면서 또갖다또 찔러줘야 돼, 그 가지고. 꼭 줘야만이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씌어서 흔히 서 나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주정 부를 때하님데 조금 문을 열어두면 또 이제 조금 몇 내다라. 조금, 또, 또좀 열심히 내잖아. 조금 좀 조금 조만아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그냥 뭐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고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또 와서 이제 또 선생을 하고. 마치 하나님앞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조그만한 자녀 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조그만한 자녀 물 서로 느끼고 이러는 선도많으니 뿌리내리는 성인들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첫째 하늘에서 더러시고 하늘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네니까 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걸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총카페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뿐리고그 기도했을 때 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의 시간을 정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의 피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나로 말려만 땅려서할수 있는 일을 흥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